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첫 업데이트, 1월 5일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고요. 자, 첫 번째 내용에는 이제 악마 토벌 일부 단계에서 보스 몬스터의 체력이 하향된다고 합니다. 쭉 보면은 보니까 18단계, 17단계, 2단계와 이제 북부 지역에서는 9단계, 12단계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네요. 어, 저 단계가 전투력 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단계가 제가 달성을 못했네요. 제가 지금 17단계만 했고 17단계가 165만이니까 그 이상은 한 180만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아, 예상 밖인데 내가 달성을 못해서 못 보다니. 자, 그 윗단계? 아, 대충 180만에서 200만 투력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주의사항으로는 북부 토벌지에서 불길한 광장 여기 내 일부 지역은 진입할 수 없도록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맵에서 가는 지역인데 갈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나 봅니다 아마 그 지역이 못가도록 수정하는 거겠죠 그 다음 에 이제 아이템 관한 업데이트인데 상급 영웅 등급의 팔찌 완장 문양의 획득 확률을 예, 상향시킨다고 합니다 자 루나트라의 권장 전투력 100만 이상 지역에서 특수니엠드 처치할 때그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친북과 어, 은하수 요 등급을 말하겠죠? 그리고 또 일부 필드보스의 체력 및 스탯이 조정됩니다 어, 요거는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자주 들어있는데 아, 항상 일부 필드보스라고 하니까 이게 어디 보스가 조정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신규 수집인 마법서가 추가됩니다 일반 4종, 고급 4종, 휘기 8종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아직 영웅 등급까지는 한번 나오지 않았네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개발자 편지가 한번더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이제 막피 관련이었거든요. 너무 페널티가 없다. 그래서 조금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바로 추가가 됩니다. 무법 상태에 대한 디버프 효과가 강화된다고 하고요. 철벽, 방어력, 회피, 막기, 증가율 감소 및 경험치 획득률 수치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자 준법 3단계 우리 매번 사냥만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준법 3단계를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기존 효과 방어력 3% 어, 똑같고요. 어, 쭉 보니까 준법 상태에서는 모두 다 효과가 그대로입니다. 변경되지 않았고요. 중립은 당연히 아무 효과 없고 자 무법 1단계 성향치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일 경우가 무법 1단계고요. 기존에 방어력 마이너스 1% 경험치 획득량 마이너스 30%였는데 이제 패치 후에는 방어력 증가율이 마이너스 10% 그리고 해피 막기 철벽까지 다 마이너스 10씩 증가되고요 경험치 획득량이 30%에서 50% 별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무법 2단계 성향치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20까지를 나타내고요 기존에는 방어력 마이너스 2% 경험치 획득량 마이너스 50%였는데 변경 후에는 방어력 증가율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회피 증가, 막기 증가, 철벽은 마이너스 15씩 어 경험치는 변함없이 마이너스 50%네요 이거 대망의 무법 3단계 성향치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30까지죠. 이게 방어력 증가율 마이너스 3%에 경험치 획득량 마이너스 50% 와 진짜 비교해서 보니까 기존 것들은 거의 있으나만 하네요. 경험치 50%가 크긴 한데 나머지 효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무법 3단계 패치 후에는 방어력 증가율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해피 증가, 막기 증가, 철벽은 마이너스 20, 경험치 획득량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이거는 뭐그 경험치를 뭐 얻지를 못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무법 3단계는. 그리고 이 무법 상태에 대한 해제 조건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 성향치 1 증가에 따른 필요한 몬스터 처치수가 증가가 되고요. 어, 그리고 개발자 편지에는 그 성향치 회복하는 거. 여기 보 상점에 가서. 여기 주간 상점에 있는 성향치 복구권. 요거를, 어, 주간 1회인가 2회로 줄인다고 개발자 편지에서 제가 본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은 지금 적혀있지 않습니다. 따로 여기 뭐 추가, 어 추가에 없고요 자, 다음은 일부 아이템의 속성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현인의 수호 인장 강화주문서, 어 기속 붙은 거랑, 그리고 징벌자의 마석 묘향 기속 붙은 거, 심판자의 마석 묘약, 그 다음에 황운의 마석 정수, 어, 아무튼, 요 뒤에 기속 붙은 것들, 요거를 다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어, 드디어, 본캐, 그니까 러 매지션, 제가 매지션에서 랜서로 넘어갔죠? 매지션에 있던 거, 이 황혼의 마석 정수랑 요런 거, 묘약들 옮기면 될것 같네요. 아, 몇개 남아있으려나. 자, 그 다음은 이제 현인의 수호인장 강화주문서와 악말 토벌 증서 무게가 0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어, 나왜 이때까지 나는 0으로 알고 있었지? 0이 아니었네요. 0으로 변경되도록 변경이 되고요 다음 눈송이 조각. 아두 2020 눈송이. 어, 요두개 아이템을 이제 판매 및 버리기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끝났을 때, 어, 파시거나 버리게 가능하도록 아이템이 변경되도록 되네요. 그리고 이번 주는 영지쟁탈전은 홀수주 보상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홀수주 보상들. 자세한 요 내용들은 여기 업데이트 내용. 직접 오셔서 보상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은 펭귄드 교환소 상점별 리뉴얼 됩니다. 대상은 노랑고래 상단 요게 리뉴얼 된다고 하네요. 자 기존에 축복받은 강화주문서 저조받은 강화주문서 요것들 분명히 없어진다고 했는데 없어진다고 분명 11월 말 업데이트였나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만노랑고래주와다탕진해서 미리 사놨는데 아직까지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정말 이건 좀 빡치네요 거기다 개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원투해서 두가지가 나뉘게 되고 원은 이제 월 1회 8천개 투가 이제 15,000개로 바뀌는데 이 투에서는 어, 무기 방어구 장신구 그 다음에 수정 봉인함 망토 문양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포함해서 또 이제 7천개 더 받게 되네요 어 나는 이거 진짜 없어진다고 해서 저 노랑고래 있는거 없는거 다 끄집어내서 그때 모아서 샀거든요 아 근데 공지에 딱히 다시 없어진다는거 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안 없어지고 있는게 좀전 마음에 안드네요 자 각인석 선택상자가또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데 주 2회에 교환이 가능하고요. 노랑고래주와 청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각인성 선택상자 안에서는 어 각인, 치르의 각인, 환상각인, 상념각인, 탐미의 각인까지 어 싹다 들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각인석 다 들어있네요. 그 다음 또 리뉴얼되는 검문어 상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 망토 월 1회 검은 문어 15,000개로 교환이 가능하고요 화려한 아티팩트 선택 상자 주 3회로 검은 문어 1,000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화려한 아티팩트는 일반에서 고급 등급의 어, 수정, 봉이나 문양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한다고 하네요 아 이거 일반 고급은 어... 일반 고급 자그 다음에 화려한 팔찌완전 선택 이거는 개정당 주 2회고요 이것도 검은 문어 주와 1,000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이제 보니까 일반에서 고급 등급 팔찌를 이렇게 교환한다고 합니다 네, 눈부시 문양상자 주 1회로 교환 가능하고요 검은 문다 2000개로 바뀌게 됩니다 희귀에서 영웅 등급의 문양을 어, 한개 랜덤에서 받도록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이 화려함 붙은 요거 두 개는 수집 전용으로 하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수집 전용이라고 해도 할 사람들은 벌써 일반 고급 다 있는데 왜 희귀까지가 아니고 일반 고급 선택인지 조금 의문입니다 요거는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 고급이 아니고 희귀까지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새롭게 시작되는 이벤트 2021년 신축년 기념 전설탈 것 누가 봐도 흰소 소환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1월 5일 점검 후부터 1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이 누가 봐도 흰소는 신축년 한정 탈 것으로 소환상자 80레벨 이상 여기 보니까 2021골드로 구매를 해서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보유 효과와 등록 효과는 19일 점검 후에 사라지며 일반 등급의탈 것으로 변경되도록 된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19일까지 전설 탈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근데 보유 효과는 조금 하향하더라도 계속 누적으로 줘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19일날 다 사라진다고 하네요. 어 조금 이벤트가 아쉽습니다. 등록 효과는 몰라도 보유 효과는 어, 조금 능력치 내려 가더라도 어, 영구적으로 적용했으면 하는데 요거 음 조금 애매하네요. 이말 그대로 1일까지 체험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벤트는 몽환의 틈 플레이 시간 두배 이벤트. 이것도 점검 후부터 요거는 별도 안내가 니다 별도 안내시까지입니다. 이거는 종료 일자를 알 수가 없어요. 대상은 기사의 후예 1, 2, 소녀 양명 1, 2, 3, 어 상인의 소원 1, 2, 야수의 심연 1, 2까지. 아, 야수의 심연까지? 그 뒤에 거는 빠졌습니다. 자 점검 전 4시 초기화 이후에 대상 지역을 플레이했던 대장님들은 점검 이후에 남은 플레이 시간에서 어, 소녀양문까지는 2시간 또는 야수 상인은 1시간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은 점검이 보시면 은 7시에 시작하죠 근데 5일날 새벽 4시 되자마자 몽틈 도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두배 이벤트를 못 봤잖아요 점검 후에 그래서 점검 후에 추가로 또 시간을 준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종료되는 이벤트들 뭐 14일 접속 그 다음에 펭타클로스 특별 미션 v 이포트리그 다음에 장비 교환 이벤트 요거는 이제 랜서로 바꾸는 그 이벤트였죠 요거 없어지고요 v 이포트리 제가 지금 또 댓글에 쿠폰을 또 넣어놨습니다 어 아마 이거는 처음으로 오신 분이 다 쓸어갈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거 알람 키셔가지고 매번 제 제가 뿌리는 쿠폰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새첫 업데이트인 1월 5일 업데이트 대해서 알아봤고요 생각보다 밸런스적인 내용이나 조금 무거운 내용들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핵심인거는 요거죠 무법상태 디버프 효과 과연 현재 막피들이 날뛰고 있는데 과연 이걸로 얼마나 막피들의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지 아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